어, 그러고 보니까 너랑 저녁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어, 그, 그일 있고 나서 처음이지. 아, 아니, 아니 내가 피하긴. 피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그냥 회사일도 바빴고. 너랑 시간도 안맞고 그랬으니까 응응야 음. 음. 아, 겨우 섹스 한번한거 가지고 내가 너 얼굴도 못 보고 어? 막 그랬을 것같아 아니라니까 아 됐어 그래서 넌 그동안 별일 없었어? <웃음> 아니 뭐 회사에서도 통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너도 바빴던 것 같긴 한데 <웃음> 아또그 여자 문제? 에휴. 그러니까 이제 좀 정착 좀 하라니까? 그 나이 먹고도 맨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음... 누구더라? 아, 그래. 영업팀의 김대리. 아니, 이제 과장인가? 걔도 결혼 전엔 그렇 이렇게 노는데 목숨 걸던 애가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온기 중에 제일 먼저 과장 내았잖아 너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에 좀 집중하고 사고만 안 치면 아아 아, 아 미안 미안 아 이게 오랜만에 얼굴 봤더니 또 습관적으로 잔소리 먼저 나오네 근데 너 오늘 뭔가 좀 이상하다? 웬일로 지나가는 여자들도 안 쳐다보고 보통 내가 말할 때도 딴짓하기 바쁘던 애가 웬일로 내 얼굴을 그렇게 뚫어주라 쳐다보고 있어? <웃음> 왜? 오늘 좀 예뻐보여? 화장 잘 먹은 것 같아? 할 말? 할 말이 뭔데?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일단 말해봐 응 음.. 그러니까.. 내가.. 이성으로.. 보인다고? 이성으로 느껴져.. 아! 야! 야야! 야, 그만 그만! 더안 들어도 될것 같으니까 그만 어.. 그러니까 내가.. 음, 내 대답은, 일단, 내가 알다시피 결혼 생각도 없고, 연애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거기다 남자를 이성으로 느껴본 적도 없거든? 너도 알잖아. 그래서 당연히 너도 친구 이상은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 맘대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 뭐... 네가 날 좋아한다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온 관계도 그렇고 자꾸 그런 감정이 쌓이다보면 지금 좋은 관계도... 응? 어... 왜? 아... 그러니까 다 이해한다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아니라고? 말 끝까지 들어보라고? 알았어. 무슨 말 할지 내가 다알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들어볼게 어...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겉만 여자지 속은 그냥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전에 섹스할 때 보니까 의외로 징징거리고, 막, 칭얼거리고 애교... 부려서 얘도 여자긴 하구나 그래도 여자긴 하구나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여자라고 의식했... 야! 야! 아너 진짜 그때도 그러더니 자꾸 놀릴래? 아니, 난 진짜 네가 어? 네가 나랑 연애할 이유가 전혀 없... 아니, 그래도 내가 저번 일도 있고 그래서... 아, 그치?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을 하긴 할 나인데... 이 뭐, 맨날 여자 바뀌는 것만 봐선... 알았어, 말안 끊을게. 애초에 결혼 생각하고 나 만나기엔 내가 나이도 좀 있고 그렇다고 다른 여자들보다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돈을 모은 것도 없어 보이고 뭐 그래도 나이보단 좀 어려 보이고 이쁘긴 한데 지금처럼 지내는 거면 몰라도 결혼하기엔 많이 모자 아야 아 야, 야... 그만해 좀... 그만... 아, 됐어 뼈 때리지 마라 아프다... 진짜 존나 아파... 그래 나 강제로 비혼주의자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남자들한테 고백도 많이 받았고 내가 많이 모자라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야, 진짜 이렇게 갑자기 백폭으로 뼈 맞을 줄은 몰랐다 내가. 나 갈래. 갈 거야. 왜? 왜 붙잡는데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랑 저녁 먹을 만큼 한가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잘난 분은 잘난 분 답. 어리고 이쁘고 능력있는 여자랑 같이 저녁 드시죠? 전 더럽게 모자란 사람이라 집에 가서 고양이 밥이나 주고 혼자 게임이나 하다 잘 거니까요 아아 아 진짜 왜 그래 너 진정하라고? 야 그런 말 듣고 내가 진정하면 그게 병신이지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입사동기고 친구라서 그래도 믿었는데 그래서 너랑 그.. 그것도 하고 내가 미쳤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놈이랑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말좀 들어보라고? 싫은데? 할말 있으면 지금 해뭘 굳이 앉으라 그래 음.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쭉 지켜봤고 여자 많이 만나봐도 나같은 여자 못본것 같다고?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이 많은 그런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어? 어 그, 그래서? 너 이거 지금 고백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난 아직 알았어 둘다 지금 애매한 사이니까 일단 좀더 진도 나가보고 지내본 다음에 결정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원래 고백이라는 건 사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되는 순간에 사인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어, 자, 잠깐만, 나 생각 좀만 해보고. 음,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썸 타는 거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미리 말해두는 건데, 이러다가 끝나거나 그래도. 그거 내 잘못 아니다 막 어색해지고 그러는 거나 진짜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먹고 어디 갈 건데? 응? 위에 룸 잡아놨다고? 아니 왜썸 타자마자 야너 이러려고 그런 거지? 왜 영화관이나 술집이나 뭐 그런 거 많잖아 데이트 왜 시작부터 아, 싫은 건 아닌데 아, 그래도 지금 바로는 좀 야야 아, 야, 알았어 알았어 아, 그렇게 다짜고짜 끌고 가지마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내가 걸어간다니까 아, 내가 걸어갈 테니까 좀